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열등이로 살거든 에고는 열등이에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마음 너무 두려운 마음 잘 모르는 마음 잘 모르지 알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내일 내가 죽을지 오늘 밤에 자다가 그냥 황천길에 갈지 모르는 거야 지 목숨도 장담 못하는 게에고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누가 죽인들 도둑이 와서 날 칼로 찔러 죽였어 내가 뭐 어떻게 할지 꼭 막는다는 보장이 있어? 내가 꼭 산다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우리의 실체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어, 열등감을 느끼는 게 정상인데 죽어도 안 느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열등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냐 그게 너무 두려워 일단 그 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어때? 죽이고 싶어 날마다 죽이면서 살아요 아까 힐세를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정말, 게임을 아침부터 새벽 1시까지 안 돼. 하는데, 게임하다가, 와, 막 이러고 막, 개, 개 난리를 치고. 왜 그러냐. 게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게임만 할까? 이러고? 이긴 마음 느끼려고. 진 열등인가. 게임하면 이기지, 그치? 내 뜻대로 하고, 이기잖아. 이긴 마음 느끼려고. 근데, 다 이기나, 진 마음이 들때 있지. 게임에 진 마음 들 때는 어때요? 열등이가 올라. 와 그럼 그 열등감을 안 느끼고 싶잖아. 그러니까 가해자가 올라와서 죽이고 싶은 가해자로 소리 소리 지르는 거야. 야, 아들이. 그리고 무섭대 자기 아들이. 그리고 자기 딸은 아들하고 4살 차이래요. 근데 그러니까 딸이 4살 때이 애기가 태어났는데 남편이 50이 돼 갖고 낳은 아들이야. 장소. 집안이 난리 난 거야. 아들 나왔다고. 그러니까 온 집안이 다 좋아하니까 완전 열등이가 돼버렸잖아, 딸이. 그럼 막 울더라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몰라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놨다. 딸을 그냥, 딸의 마음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버려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어떻게 됐을까? 열등감이 정말 버림받고 난 여자라는 열등감이 엄청 올라왔잖아. 진 열등감이, 그치? 그러면 그 열등감을 느끼면 살 수가 없지.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참고 죽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지금도 자기 남동생을 보면 죽이려고 하는데 눈에서 이렇게 살기가 올라오면서 어느 날 그러더래. 스무 살 되기 전에 저 새끼를 내가 꼭 죽이겠다. 여기서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 딸이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게 아니야. 아들인 동생을 보면 열등감이 올라와. 이 열등감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열등감을. 근데 아들만 보면 남동생을 보면 올라오는 거예요. 열등이가. 그래서 남동생을 죽이고 싶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거야. 음. 그걸 그 인식하면서 죽이고 싶다도 느껴야 되는데 죄를 죽이고 싶다. 아버지가 아들이 등신 듯하면 죽이고 싶어. 왜 그게 나니까 내 열등감이 올라와. 남의 자식은 안 죽이고 싶어. 똑같이 수학 점수 빵점 맞아도 왜내 새끼만 죽이고 싶어? 내 새끼는 나야. 그러니까 내 열등감이 떠. 제 애비가 나잖아. 근데 남의 집에는 뭐 빵점을 맞든 뭐하든 에이 그래 열심히 해라 그냥 이러지. 살기는 어, 나라고 인식되니까 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남을 죽이고 싶어 그래서 가까울수록 죽이고 싶어. 애정이 있을수록. 모르는 사람 죽이고 싶은 경우는 나를 건드려서 내 열등감에 올라오게 했을 때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 누나도 동생을 보면서 여자 열등이 가 올라오면 죽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이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딸을 키울 때는 괜찮은데 아들을 키울 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왜 아들이 남자잖아 나는 여자 열등이 여자고 그 여자 열등이가 올라오는데 그게 올라오는게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렸을 때 딸을 셋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분이 셋째인가 두째인가 그래요 딸 셋을 낳고 한동안 애를 안 낳다가 한 5년 있다가 아들을 낳았어 엄마가 아들을 낳고 몇달 안에 죽어버렸어 아들이 산에 묻었대 근데 그때 기억이 하나도 안난대 엄마가 임신했던 거 배불렀던 것도 기억 안 나고 그 아들이 나오고 애를 본 기억도 없고 그냥 죽었다고 나중에 얘기 들은 거 근데 아들이 나왔다는 걸안 순간 열등감이 올라왔겠지 딸인데 열등한 딸인데 아들 태어났다고 하는 순간 자기 열등이가 올라오니까 그때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올라왔던 거야 그러니까 딸 셋이 다 죽이고 싶은 가해자 마음 올라오니까 멀쩡하게 아들이 죽어버린 거지 그 살기 때문에 자기 열등이 죽이고 싶은 살기를 아들을 생각하면 올라온 거야 딴거 생각하면 올라온 게 아니고 어,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살아요 자기 열등이 보면 너무 두렵고 그거 인정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 그거 인정하면 진짜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그걸 참아. 참을 때 뭐예요? 죽이는 거야. 절대 인정 안 해.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무것도 할수 없고 두렵고 이런 마음 올라오면 다안 느끼고 다 애쓰고 참고 완벽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애썼대. 애들한테 밥 해줄 때도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 살았대. 자기 열등이 안볼려. 그래서 애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이거 못할 것 같다고 계속 올라오데 열등이 하도 버려서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살때그 열등이를 인정을 못해요. 왜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래 버림받아도 괜찮아 잘 안돼도 괜찮아 수치당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진인사 대천명이죠 하늘에 맡겨 영채님께 맡기고 그냥 하는 건데 보통 그렇게 안되거든 이거를딱참으면서 죽어도 돼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뭐냐면 열등이 죽이는 애고 그 살기로 한 거야. 죽이는 애고 살기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뭐늘 폭망인 거야. 열심히 했는데 폭망인 그 거야. 그래서 열등이 애고를 인정한다는 건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열등이 보는 두려움과 열등이의 수치를 느끼면서 그래 미움받아도 좋고 빼앗겨도 좋고 수치당해도 좋아. 예를 들어 회사에서 뭐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래 두려움 수치 느끼면서 내가 이거 브리핑 했을 때 사장님한테 혼나도 좋고 인정 못 받아도 좋아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냥 그게 쉬워? 안 되는 거야 죽을 것 같아 애고는 그가늘 그러니까 살기로 사는 거야 안 느끼고 그거를 딱 참으면서 계속 죽이면서 바득바득 애를 쓰면서 꼭내 뜻대로 돼야 돼 집착 이게 바로 애, 열등이 애고로 죽이고 있는 거야 집착 그리고 두렵다고 그거 안 느끼고 버려 그것도 죽이고 있는 거야. 참어! 죽이고 있는 거야.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살아요. 이 삶이. 삶과 죽음이 하나요. 삶을 살때 죽이고 싶은 살기로. 내 열등이 안 보려고. 그래서 애쓰면서 살았던 거죠. 신라의 김씨가 바로 그 열등이 애고야. 열등이 애고를 인정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 열등이 애고의 아픔으로 들어가서 좀 아픔 느끼고 그거 보는 두려움과 수치 조금 느끼는데 그거 조금 느껴 그리고 또 바로 빠져나오지 그리고 다시 살기로 살지 늘 그걸 느껴야 되거든 늘그 두려움과 수치와 그 열등의 아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픔을 늘 느껴야 되는데 늘 느끼기까지는 무의식이 다 열려서 10년 15년 20년 지나야 이게 열리지 그때까지는 조금 느끼고 빠져나오 조금 느끼고 빠져나오고 하는 거예요 인정이 된다는 건 한껏 완전히 깨달아야 인정이 되는 거야 열등이 마음이. 그러니까 얼마큼 인정됐느냐 그거지. 얼마큼 인정되느냐 얼마나 많이 열등이 아픈가 그걸 보는 두려움과 수치에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내 뜻대로 안돼도 좋고 미움 받아도 좋고 나를 놓을 수 있느냐 해요 그 열등이를. 그걸 못 놔. 그래갖고 막그 열등이를 죽이면서 하니까 열등이 집착으로 하게 되고 열등이가 하니까 폭망인 거죠. 놓고 싶어서 놓는 게 아니야. 머리를 놓고 싶은데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그 가해자 열등이를 인정 못하고 날마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애쓰는 열등이 애고를 죽이고 싶은 가해자. 아. 그거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까 힐세하면서 그걸 알았어. 아 인정이라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구나. 음. 그래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 애를 쓰는 자체가 열등이 마음안 느끼고 고집으로 집착으로 열등이를 죽이는 가해자가 하는 거잖아. 아, 어, 그러니까 수치가 하는 거잖아. 그치? 가해자는 수치니까, 수치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가 폭망인 거야. 하다 못해 뭐라고 하냐면 선물을 할때 그렇게 힘들대. 며칠을 생각을 하고 한대. 근데 남편도 어느 날그 자기 이제 남편이 사업을 하나 봐요. 거래처에 선물을 돌렸다고 하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참외를 돌렸는데 정말 그 참외가 뭐 6만 원인가 얼마짜리인데 이게 정말 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같은 허접받고 정말 너무 이거 사람들이 이걸 받고 욕했겠다 싶은 뭐 이런 선물이라고 저 이런 느낌이 올라와 수치가 올라오는 거지 그치? 음. 그래서 아, 그랬대 자기가 남편 고 뭐, 여보 선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 욕만 먹었겠다 음. 남을 줄때 대접받는 느낌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수치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안 주는 게 낫는 거지 쓰레기통 행위 되면 그쵸? 어. 자기가 그거야. 나를 장례상을 사줬는데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거 내가 남을 다른 아기 좀 줄래도 이거 뭐 쓰레기통에서 건져온 것 같아. 다 말라서 인사명도 안 나는 하나 먹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그런 그러니까 거 엄청 자기 존재를 되게 수치준 상태가 되는 거야. 열등이를 인정 안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열등이를 인정하면 자기가 수치스럽게 될까봐 인정을 안 하는데 거꾸로인 거예요. 그 열등이를 죽이면 그걸 인정해야 내가 존중받는 마음인데 그거를 계속 죽이고 애쓰는 가해자 살기로 살면 그내 존재가 수치 자체니까 존재의 수치니까 내가 주는 선물도 그게 수치고 내가 하는 모든 거에는 다 수치가 담겨있는 거야 에너지가. 음. 그래서 자기는 선물 살 때도 그렇게 괴롭다. 꼭 고르고 이렇게 선물할 때 보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거야. 수치 에너지죠. 그렇죠? 모든 게 마음의 에너지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해자가 되는 거야. 열등이를 인정 안할때 가해자가 되는데 모든 애은 거꾸로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그 얘기를 강의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그 애기를 영채님이 제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열등이 보는 두려움 수치. 어차피 열등이는 두려움 수치밖에 더 느껴? 그걸 인정 해야 된다.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강의 들을 때내하다현실에서어때 네, 막상. 절대로 인정 못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야. 칭찬받고 사랑받고 돼야 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딱 뭐 누르고서 막 애를 쓰는 거야. 그 힘을 빼기까지가 시간이 몇십 년이 걸리는 거야. 이렇게 힘을 쫙 빼기까지. 여러분도 봐. 공부가 된 정도에 따라서 힘이 빠지잖아. 뭐를 할 때. 하다못해 걸을 때부터 표정부터 다 바뀌어 존재가. 딱 이렇게 벌써 긴장하고 있고 뭔가 눈에 살기가 돌고 공부가 하나도 안된 분. 너무 두렵고 너무 막그 두려운 열등이를 죽이고 싶은 살기로 사는 사람 그러다 이 공부를 하면 너무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두려운 열등이가 점점 내려가면서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야 얼굴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그리고 일할 때도 애쓰지를 않고 그냥 하면서 안 돼도 괜찮아 그래 이렇게 하면서 좀 내려놓고 해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해라이 마음쇼 할때 어땠어? 실수하면 안 된다고 막 눈이 번들번들, 조금만 실수하면 막 두려움 올라오고 막 살기 뜨고 막. 지금은 좀 실수해도 여유롭게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모든 게 마음 에너지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모든 게잘 되는 거예요. 열등이를 인정해야 어 상대도 존중하고 나도 존중하는 상태 사랑이 되고 열등이를 인정 안 하고 고집부리면서 살기로 하면 S는 살기로 하면. 근데 그게 참 안타까운 게. 하우, 머리로 애쓰고 싶어서 애쓰는 게 아니거든 응. 그 애쓰는 살기로 하 폭망 근데 자기가 얼마나 애쓰느냐는 자기가 완벽주의자고 절대 빈틈이 없고 남의 시선에 엄청 신경 쓸수록 자기는 그 열등의 애고를 인정 안 하는 가해자 수치 살기인 거지 응. 못 찾는 거 자기 뜻대로 꼭 돼야 되는 거 집착 요게 바로 집착이 가해자인 거예요 열등의 마음 인정 못하는 아래로 떨어지기 싫은 거야. 완벽하게 해야 돼. 열등이는 애기거든. 그러니까 애기가 안 되는 거야. 애기는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애기만. 어우 절대 애기는 안 돼. 수치스러워하면서 사실은 수치를 떠는 거지 자기가. 떨어져 버려야 되는데. 기꺼이 낮아지고 떨어지고 그냥 잘안 돼도 받아들이겠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용감해야 되는 거지 공부가. 음. 그래서 열등이 인정 못하면 가해자가 된다. 고집부리는 가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애고의 숙명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해자를 버리는 게딱 하나밖에 없어.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야 돼. 열등이 보는 두려움. 응. 여러분이 이해받지 못한 열등이면 응. 이해만 받으려고 집착을 쓸 테니까 이해를 못 받아야 그 아픔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고 버림받은 열등이면 절대 버림 안 받겠다 고집 부릴 테니까, 버림 받아야 그 열등이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고되고 사랑을 못 받은 애고 같으면, 사랑을 못 받아야 돼. 사랑받으려고 막 했을 거야, 그치? 음 그러면 사랑을 못 받아야 그 열등이가 뜨면서, 사랑 못 받은 나를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지. 그래서 그 두려움과, 어, 수치, 그걸 보는 수치를, 어, 느껴줘야 돼요. 그거는 시간이,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댓글 달때 보면, 티토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물어. 바로 되는 줄 알고. 1 더하기 1은 어죠 2죠. 이렇게 얼른 마음 공부는 그게 아니죠. 어, 시간이 많이 가야 돼그 열등이 보는 두려움과 열등이 아픈 보는 두려움과 수치를 지속적으로 10년, 20년 느껴줘야 서서히 녹는 거예요.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두려움 수치 인정하기 바랍니다.